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어, 구강에 껴갖고 기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코 호흡을 증가시켜주는 것 중요하고요. 또한 목의 위치에 따라 숨 쉬는 게 전혀 달라지거든요. 이제 저희가 맞춤형 베기가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를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촤각을 쭉 잡아가면 그러면은 그 중에 한 곳이 딱 있어요. 아? 거기가 편해요. 거기가 숨쉬기가 좋은 곳이 있어. 그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베개는 대충 아무거나 그냥 머리만 받쳐주면 자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딱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른 자세로 자야 되는데 이게그 바른 자세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때는 또 달라요. 이렇게 바른 자세하고 누워있을 때는 중력의 영향을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게또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대략 이제 감은 잡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숙면 환경, 수면 환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대, 이불, 뭐 조명, 온도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몸, 내 목과 이 목과 숨의 환경을 제대로 잡아주는게 정말 기본적인 가장 기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되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됩 이게 정말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는 동안엔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잠잘 때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는가 한번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보자 들어보면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휴 내가 이렇게 코를 심하게 보든지 몰랐어요가 태반이고요 자기 숨코근소리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고요 근데 대부분 들어봤다는 사람들도 잠깐 찍어서 보여준 거지 밤새, 녹음해본 일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한번 녹음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싶으면 해결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건강한 <웃음> 숙면을 할 수가 있다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숨쉬는 게좀 똑같은데 네. 잠이 들면 본인은 모르고 코를 본대요. 잠은요. 그 외부와의 차단합니다. 을 그래야 내 안에 집중을 해서 내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내 몸을 청소하고 정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하고 이게 계속 소통이 되면 계속 그걸 집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딱 차단시키는 거 그게 잠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 옷이 뭐예요? <웃음> 아, 거짓말 하는 사람 같아요 내내 이따 참막 꽉들면 <웃음> 서로 본다는 게참 네. 희한해요 저는 가평에서 오는데 ITX를 타고 오는데 그 열차 안에서도 그렇게 오는 거요 그렇지 버스 전철을 타고 아, 아. 아, <웃음> 비행기 소에서 굴더라고요 그 저희 고객 중에 국회의원이요 그, 세마루에서, 옆, 아니, 그, KTX에서 옆자리 아줌마한테 하도 멋퉁이를 보고, 창피해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양학기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거기에 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사회도 있습니다. 워낙, 사실, 주변에 너무 많아서, 오히려 심각성을 못 느낀 끼건 아닌데요. 알고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네. 또뭐 질문 있습니까? 저희 조카의 <웃음> 아이가요, 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네. 어, 이, 뭐죠, 이게 목젖 여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웃음> 네. 아이인데, 왜 그게, 이게, 그, 여기. 편도? 네. 이렇게, <웃음> 네. 그, 들어가는, 모든 먼지라든지,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왜 잘라낼지, 그 위에 큰아이도 그걸 수술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어린애가 코도안볼 텐데, 그랬더니, 어, 무슨 저기 때문에 그걸 병원에서는 자꾸 전국대 병원에서 짜르자고 얘기를 하나봐요 그니까 편도가 숨 쉬는데 방해를 줄 정도로 크면 네 맞아요 그 비대증이 있다그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리스크가 크냐 숨을 못 쉬어서 리스크가 크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가 큰 쪽을 제거해야죠 를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좀 답답하죠 그러면 은 미세먼지가 해롭냐 마스크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게 해롭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호흡은 우리 몸에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숨쉬는 양이 산소가 1%가 떨어지면 머리가 아프고요 기분이 나빠지고요 굉장히 사람이 다운됩니다. 그처럼 우리 산소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장애나 어떤 감소 현상이 있으면 안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종을 따져야 돼요. 네, 해결을 하거나 좀더 보완하려면 전문적으로 그 차례 가셔서 뭐 이렇게 검사하는 비법이 방법이 있죠. 네, 그래서 녹음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 녹음을 해봐요. 네, 을아 어플 이 있거든요. 어플을 각저희까 뭐예요? 알려 이제 스노우랩이라고 하는 건데 있다가 네. 개별적으로 그 전화번호 주신 분들은 그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네, 아, 그럼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냥 가입하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미국 건데 어플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쉽고 그나마 좀 나은 거 이제 골라 가지고 하는 건데 한 달에 세 번만 무료고요. 그 이상 하려면은 만 원을 내면은 평생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수면 검사 생각해 보면 뭐 돈도 아닌데 니 저는 매일 녹음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이제 그걸 들어봐요. 그리고 내 컨디션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코골이가 있는 날의 컨디션과 잘잔 날의 컨디션 그리고 내가 저도 이제 기구를 쓰면서 코를 골게 새긴날을 그한 날과 또안한날에 이제 그런 차이도 보고 계속 저의 수면을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그럼 그 밤새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예그거 네, 음, 저기 그 저기 뭐야 예그 네, 전원 연결해 놓고 자면 아까 그뭐 전화번호 적 그죠 그러면 은 우리가 보통 7시간 뭐 많이도 잘 떴죠 보통 6시간 자면 은 그걸 다 어떻게 들어보죠? 그러니까 어플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녹음으로 하면 언제 다찾는데 이거는 딱 그래프로 쭉 나와가지고요 그냥 코그 어, 때만 딱 가야 돼요 네. 아. 그래서 탁탁탁 찍으면 아. 뭐한 5분 내로 다 들을 수 있기 아. 때문에 음, 괜찮습니네7시간 네. 그거 7시간 중에 몇 시간 이렇게 코그름으로 착착 주으면 그렇죠 녹음기 들어놓고 그런데 그거는 후군을 그 때만 제가 잡힐 줄 그렇죠. 해서 그거만 알려준다. 음, 음, 어거괜찮네 음. 그걸 갖고. 그러면 내가한테 손님한테 환자를 데리고 갈 것이 아니고 그물를해서 뭐 사람을 봐야. 떼서, 원, 이 소리는 현상이고요. 원인은 결국 그 사람의 문제를 봐야 돼. 혀가 큰지, 아, 턱인지, 살쪄서 네. 그런지, 뭐 기도가 네. 어떻게 됐는지 그 원인을 그렇구나.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해결 방법은 또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을 때숨 쉬기 좋은 구조가 될 것이냐. 그래서 타협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그냥 그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사는데 자는 동안에만 문제니까 자는 동안에만 숨 쉬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입안에서 할 땐, 코에가할때 뭐, 이제, 이제, 연구소에 가서 개별 상담 해야 되거든요. <웃음> 우리 선생님은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웃음> 코를 안 보라도, 네. 가족 향 명, 누가 <웃음> 네. 한 명만 보면, 네. 특히 저희가 이남맨데, 네. 제사제낼때 우리 형제들 모이면요. <웃음> 그렇죠. 아침에 그러면 서로 이렇게, 제, 너 때문에 잠꾸짰다 아, <웃음> 때문에 잠다에그럼 <잘못> <웃음> <웃음> <잘못 잤다. 웃음> 우리 엄마가 나와가지고, 너 니네 때문에 <웃음> 집이 무슨 셀크지라서줄 <웃음> 알았다고. 아, 네. 온 가족을 다이게피 자기 물론 피곤한 건 당연한 거고 네.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 고골리는 수면 테러다. 폭력이다. 네. <웃음> 어, 선생님 호흡이 네. 그 기도의 문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수고 곳이어서. 네, 산소가 안 돼서 깨운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골이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어, 목베개나, 잠자라는 네. 거를 조금 개선해도,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어.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 어. 상담 오면, 굳이 그렇게 비싸고 복잡한 기구 쓰지 말고, 베개 하나 바꿔줘도 되고, 코호흡만좀 늘려줘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상태의 증상에 따라서죠 네. 원인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 그리고 특히 그, 손주들 보실 라인인데요. 애가 이제 뱃속에 들어있을 때 태아한테 코구리소를 리 들려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웃음> 코구리는 굉장히 파동이 어. 굉장히 폭력적인 파동이에요화들들 짜증낼 것 같아요 아니 태교한다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세소를 뭐 들려주고 막 그러는데 밤만 되면 막 코를 걸고 특히 산모가 코를 많이 몰아요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 태아가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코블리를 무섭게 볼 일이 절대 아니에요. 결로코골이는 네. 본인이 수면할 <목소리> 때 본인이 느끼지 못하지만 기도를 막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음. 응. 기도가 음. 좁아지는 아, 정도가 아.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호흡이 완전 히 패턴이 다른 상황이 되죠. 그래서 코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결국 입에서 나는 거네요. 목, 뭐, 멍에서 뭐, 어, 음. 나는 소 목에서 나는 숨 소리. 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목숨소리. 최근에 산소길 부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으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지, 그게. 그렇죠. 문제야. 그렇죠. 그 결국은 호흡이에요. 혈관질. 네. 그렇습니다. 가우리 김갑수님하고, 여기, 저, 박국장님은 태어이시니까 반드시 이 쿠브리를 잡으셔야 돼요. 태어민들, 소장님들, 이 쿠브리 한자 잡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반드시 그1내레만으 들어가죠 아들, 아들하고 사이 응. 하나도 문제예요 태형, 다른 대가 50만원 태형비리부터 50% <웃음> 우리나라 인구가 태형비리부터 50%니까 우리는 <웃음> 다 잡고 줘요 사업성이 좋아. 있으시네요 <웃음> 그렇게 하고 소음인도 이게 네, 체력이 작아가지고 소우민도 응. 기도 자체가 작아서 은 소음인은 왜 소음인도 그렇고 여기 계신 소음인도 코는 안 보는데 숨을 잘보시네저 반장 소음에는 피곤해야만 풀어보라요 음. 그러니까 소리가 안큰 대신에 숨을 제대로 못쉬죠 음. 그거는 음. 굉장히 음. 더 심각해요 음.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 그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들으셨지만 다음에 언제 상황이 되면 홍정순 음.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이 음. 근처에 있어요 멀지도 않아 제가 몇번 갔다 왔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녹음해서도 가져가시고 아마 네. 오늘 데뷔 연락하셔서 어플 안내를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TV를 통해서 네. 그러면은 본인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고 네. 왜냐하면 어, 코를 안 고는 것만으로도 그냥 조용하다를 떠나서 내 건강을 건강백세를 그렇죠. 어, 지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섭게 째고 뭐 수술하고 이런 네. 것들도 좋지만 황대평이 하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완화를 하거나 증상을 어, 없앨 수 있다면 이거 막 생각해 주는 게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잘해주고 몰라가는 거니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은싫어요또 뭐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